안녕하세요, 삥준이입니다. 이번에는 뭘 만들까 생각했는데 다섯 가지 후보 중 던전앤파이터의 달빛 조점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디오라마 같이 한 배경을 사각형 바닥 위에 채우는 것을 해볼까 생각 중이고 3D 프린팅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던파 인게임에서 달빛 조점을 봤는데요. 쥬시아 이모와 새 아저씨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던파는 도트게임이어서 보는 거와 같이 대각선 그리드로 원근감 없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는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사용하여 대각선으로 배치된 느낌을 원근감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완성샷은 이렇게 나왔고요 슈시아 같은 경우 이미지를 따와서 배치해뒀습니다 자, 다음은 애니메이션을 볼 것인데 저 맥주통 앞에 잔을 보시면 거품이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고요 화덕의 불과 시작할 때 커튼이 살짝 흔들리는 애니메이션도 넣었습니다 또한 라이팅도 강약이 조금씩 바뀌게 하였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지금 렌더 샷하고 색이 좀 다른 걸볼수 있는데 오늘 새벽에 렌더해두고 자고 일어났더니 좀 잘못된 부분이 보여서 수정을 한 부분이 애니메이션에는 적용하려면 또 렌더링을 해야 돼서 그냥 놔두기로 하였습니다. 시작할 때는 던파 캐릭터에 gif 파일로 합성을 해서 몇명더 움직이는 주민을 넣어 주려고 했는데요 찾아보니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결국엔 못하고 그냥 넘어갔도록 하였습니다 차라리 3D로 캐릭터를 만든 게더 빠를 것 같네요 던전앤파이터 달빛 주점 모델링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처음에 말한대로 디오라마 같은 배경을 제작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미 제작했던 다른 모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띵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